I'm really fine. 아무렇지 않은 적, 아무도 모르게. 조심하는데 또 티가 났나봐. I'm really fine. 너와 함께 했었던 시간이 길었어. 생각했는데 추억이 잠시 널 떠올린 거야